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아피시방 희철이네 신동아피시방 먼저 전설이 나온 사람한테 상품을 줄 거야. 이거 오. 뽑기를 해서. 우리가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 뭔지야? 선물을 주면 되는데 자 선물 내가 소개해 줄게요. 자 증정 가능한 선물 리스트 저거.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비철이랑일일 데이트. 에 <웃음> <웃음> 얘 <웃음> 진빡 찐빡 찐빡 찐으로 빡쳤어 <웃음> 자첫 번째 선물 브릿지바 블루투스 스피커 아,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어떤,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우와! 아니야, 그냥 그거 아니야. 그거 비싼 거야. 아, 아, 그래. 저, 저,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완전 귀여워. 저 키보드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번? 저번에 준 거다. 아, 이거, 이거 저번에 이거, 준 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저, 이거 준다고? <웃음> 이거라니까요. 이거 줘, 진짜? 맞네. 야, 이거, 이거. 이거라고? 이거 준다고? 대박. 이거 줘? 키키 줘? 키키키키키 키보드, 키보드. 이거라니까요. 왜 시계 있는 거야? 아, 이거야? 시계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야. 야, 좋네. 야, 롤렉스만 하다, 이거. 아, 여기 딱 사이즈 나오래. 시계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야. 자 야. 요거 상품 줍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이거도 이번에? 나도 하려고 그러면 자 그러면 먼저 1등 뽑을게요 그리고 그냥. 에이펙스 레전드 마우스 장패드 오, 마우스 아 마우스 장패드 이게 이게 좋지 응. 이거 바닥에 깐거래도 아. 까보자 언박싱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우오오 이거 키보드랑 같이 패드 되는 거네 오. 어 그러니까 긴 패드 오. 장패드 여기 보면은 여기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와 길다 와.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영이 캐릭터도 있네. 우리 하영이를 본따서 만든 캐릭터. <웃음> 자, 그리고. 그리고 에이펙스 레전드 배지. 이거 이쁘더라고. 이거 난 이게 제일 탐나던데 짜잔. 귀엽다. 이게 어, 어, 제일 팔려더라고.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영혼이 없어. 아, 아, 너무 귀여운데. 자자. 자 오케이 자 가자. 시작하자.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네 스피커 시작하자. 자 스피커. 네. Okay.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먼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 오케이 오케이. 자한 번씩 들어가면서 다섯 개씩 까자. 그냥 하나 하나 하나. 오! 미리 하나. 어 미리 미리. 어 뭐야 뭐야 갔어. 걸렸어 걸렸어. 더리공요더 뛰어요. 아 아니야. 자 이렇게 한번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 번, 한번 돌아가면서 까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명이니까. 그렇지. 자, 먼저 신원. 네. 뭐가 나와야 돼? 어 뭐야? 어 뭐야? 자, 전설이. 아, 깠어 어, 어! 뭐야? 아니야, 저거 보라색. 아, 아 보라색 아니야?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음. 아, 에픽. 아, 에픽. 에픽 두개 예. 자, 5형. 영 갑니다. 하영이 이런 거 뽑기 잘해? 저잘못 아, 해요. 그거 네. 보고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어. 와, 오! 아, 오! 개똥손 <웃음> 너 진짜 사업하지마 너돈뭐 어, 주식 이런 거 절대 하지마라 하영아 후후후후 갑니다 와 개똥손 아. 진짜 사업하지마 너돈뭐 어, 주식 이런 거 절대 하지마 음. 자 노노노노노 야야 아. 야, 너네 다 손이 안 되겠다 <웃음> 뭐, <웃음> 제가, 자, 제가, 제가, 제가 신이 안나야 근데 신원이 키가 엄청 크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거 누를까요? 어 눌러요 어 뭔가 뭐. 아, 야, 니네 니야 무슨 색이 나와? 무슨 색 노란색. 아, 노란색. 야, 너 진짜 주식 하지 마. 아니 마라, 여기 진짜. 이 불이 노란색으 떠요? 어. 안 떠. 뜨면 어떻게 해 오늘? 안 뜨면 밤새 이것만 하다 가는 거야 그냥. <웃음> 자, 다음. 뜨기가 근데 너무 어려. 워 우리 지난번에 누가 한 번에 떴는데? 아. 어? 아! 아! 아! 뭐야? 나왔요나한 어? 나 나... 번만에 왔어 자, 다시. 벌써 저예요? <웃음> 어느낌 어, 왔어요 자느낌 왔어? 자 신원 자느낌 왔습니다 자 신원이의 느낌은 아, 자, 아, 뭐야, 아, 자 아. 다음에 오기를 아, 야. 자 오합방 야. <웃음> 이름이+ 이름이 왔다 아. 그 아, 오+ 오와 오, 오, 오오 진짜로? 떴다 어? 뭐예요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어디 오자 어디 어디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못 아, 떴어. 떴어? 아, 안 떴어, 안 떴어. 안자 다음 아, 자 다음 후이. 아, 좋다네요. 안 했어. 자 후이 또. <웃음> 자, 다다 어, 나 오랜만에 하영이한테 맞을 뻔했어. 아, 살짝. 아, 자, 이 없네. 아, 스피커. 패치가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스킨이 따야 돼요? 아, 그렇지. 안 떴어, 하영이. 자, 됐어, 됐어. 자. 어, 근데 하영이 전설 뜬지 안 뜬지 너가 꺼서 몰라. 자, 아 다시. 전, 아, 전설 배지니까 뺏지 배치 줄게. 어. <웃음> 자, 하영이 먼저 전설 뺏지. 어, 아, 전설 뺏지. 어. 자, 자, 하영이 세. 전설 뺏지 떴어. 어, 자, 아직. 자. 아, 자. 계속 안 해야겠다. 자, 학방이 <웃음> 오, 아까 전설이 나왔어, 너 진짜. 아. 아, 아. 오, 오. 이게 잘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움까요 어, 한번 둘이 동시에. 어, 안 나왔고. 아, 스피커. 안 나왔고. 아, 아. 자, 계속 돌리고, 아. 보라색 안 돼. 자. 그, 사나 10개. 오우. 자, 둘이. 어, 나와요, 은은한 어, 보라색. 음. 자, 안 나오고. <웃음> 어. 음. 너도 눌러. 어, 눌러버렸다. 어, 좀, 죄송해요. 너 아. 눌렀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얘 뭐야, 뽑기온 봐봐. 뭐야, 뭐야. 오, 어. 뭐야, 우와. 아, 아, 아, 프레임이네. <웃음> 아, 아, 그만 커요. <웃음> 그만 커요. 하영아 야, 이 프레임은 이거야. <웃음> 얘왜 이렇게 잘 걸어? <웃음> 프레임. 프레임. 자, 하영이 프레임. 봐봐. 너, 너 오빠가 이만 목도리 선물준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헬레강스예요. 웃음> 자,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서 하영이가. 어... 와, 두개나 나왔어. 네. 네. 자, 아직, 아직 스피커를 아무도 안가지고왔어 빨리 뽑아야지. 네. 자, 진짜... 자, 이제 그냥 막 스피커. 뽑아. 먼저 나온 사람 이게 막, 얘기해. 막 네. 뽑아. 네. 막, 막 눌러, 막 눌러. 오케이. 오케이. 자. 어, 꺼지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한대요. 네.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자, 거요. 스피커. 네. 네. 아, 세탁과. 자, 한번 더, 한번 더. 자, 한번 더, 엄마. 자 하나, 둘, 볼게. 셋, 자! 텐트는 괜찮니? 어? 핫! 아, 계속 좀 봐, 계속. 아, 아. 아. 아. 아. 아 나올 것 같은데. 야안 아. 아. 아. 나오네. 한번 더, 한번 네. 더. 야. 자, 야, 스피커는 내가 가지고... 야, 너네 도박하면 큰일 난다. <웃음> 아, 이... 한번 더, 한번 더. 저 아. 진짜 딱 하나 남았거든요. 오, 오케이. 계속해. 야, 이 친구들 이거... <웃음> 자, 이번에 안 나오면 스피커 그냥 내가 가지고 갈게. <웃음> 아, 아. 야, 너네 카드 이런 건 배우면 안 돼. 이것도... 야, 브이야그만 해주세요. <웃음> 어, 그냥... 야! 아. 뭐야, 우아 형! 우아 뭐야, 설마! 뭐야, 우아 형! 뭐야, 설마! 자 전설 스킨 나왔으니까 나감... 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웃음> 와세번 사.. 넣자. 전달 와서 전설 스킨. 야 이거 솔직히 오빠 덕분도 있지, 그지 <웃음> 아니에요. 야너 얼굴 왜 이렇게 화나가지고 빨개졌지 지금? <웃음> 아, 자 자. 다다다다. 다다다다. 자 앞에 보고 사진 한장 찍으세요. 자자자 여기 앞으로 나오셨자 앞으로 나와서. 자, 자, 자 하나 둘셋 그니까? 찰칵 어, 그니까. 하나 둘셋 둘 찰칵 하나 둘셋 둘 찰칵 둘 셋,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희철이네 희철가 피시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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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이렇보세요 야,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자, 주말에도 에이패스 레이더! You quicker than you think. I enjoy the winter months. Time to hibernate for the winter. Open fire. You know you miss e d me.